안녕하십니까. 통찰의학 강사,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찰의학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통찰의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양대의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두 의학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어, 왜 통찰의학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배경을 알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서양의학을 배워왔었고 이서양학을 배우면서 많은 모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서양의학은 아주 과학적이고 그리고 수술이나 선천성기형, 어, 외상 등 한의학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아주 뿌리깊게 전세계의학을 어, 지배하고 있는 의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서양의학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옛날에는 한 의사가 모든 것을 다 봤다면 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으로 나뉘었다가 이제는 수많은 수십 개의 과로 나뉘게 됐죠 내과만 하더라도 소아기내과, 순환기내과, 간담도, 외과 등으로 더 쪼개지고 또 심장내과에서도 부정맥만 치료하시는 분또 중재 치료만 하시는 분 굉장히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세분화되면 좀더한 분야를 더 미세적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더잘볼수 있긴 합니다만 어, 인간의 몸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약해지게 되겠죠. 서양의학의 두 번째 단점은 현상화 있다는 것이죠. 정상치료 위주로 발달이 되어 왔다. 어, 결국 나무가 있다면 나무뿌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잎사귀를 치료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난다면 은왜 콧물이 나는가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콧물을 말리는 약을 쓰고 혈압이 높다면 왜 혈압이 높은가를 치료하지 않고 혈압을 그냥 내리는 약을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증상을 치료도 하다 보니까 어이 증상이 나오면또 다른 증상이 생기고 결국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원인을 치료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원인을 잡았었더라면 어, 쉽게 해결될 것을 증상만 치료하다 보니까 어, 병이 커져서 나중에는 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서양의학 치료의 또큰 단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세 번째 서양의 단점은 이분화, 절대화인데요. 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좀이 있다면은 무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현미각적 관점으로 봤을 때아 무좀균이 이걸 일으켰구나 해서 무좀균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서양의이 발달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한 것이고요 피부에 뾰루지가 났다 피부에 아토피가 났다 위험이 있다 이러면은 왜 이게 일어났을까 라는 걸 원인을 뒤져서 찾게 되는데 예를 들면 피부의 질병은 아직까지도 원인을 잘못 찾은 경우가 많죠 어 이렇게 서양의학이 몇 백년 동안 발달을 했지만 심지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인이 모든 것을 일으켰다는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니까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라든지 면역검사, 소변검사를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를이 수치가 정상수치는 이렇고 비정상수치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 수치에 있으니까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검사를, 엑 x 이를 CT를 다 찍어봐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내몸 아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틈새적으로 파고든게 기능의학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동양의학인 한의학은 어떨까요? 굉장히 경험으로 쌓여서 서양의학보다 훨씬 더 많은 서양의학이 몇백년 정도라면 동양의학은 몇천년 정도의 굉장히 어, 유고한 역사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침을 놓는 위치라든지 뜸을 놓는 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계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상을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보려고 인간의 몸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 동양의학의 단점은 굉장히 도제화되어 있고 폐쇄적으로 이때까지 어, 내려오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침을 놔야 되는지를 한의학 의사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 위에 선배님한테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왜 여기에 놔야지 머리가 맑아지고 왜 여기에 놔야지 통풍이 좋아지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 선배님한테 물어봐도 그 위에 선배님한테 배웠다 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외상성 질환 풍토병이나 바이러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의학의 치료가 재현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 이런 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합쳐야 되겠다. 이것을 넘어서 좀더큰 그림의 의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찰의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찰의학의 정의라는 것은 현상을 보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는 의학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삶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의학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통찰의학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게 됐을까요? 먼저 통합화를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각과가 나누어진 것을 오히려 합치는 것이죠. 어, 처음에 있었던 것의 개념과는 좀 다르고, 처음에 의학이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발전이 됐다면 점점 점 각과로 세분화되면서 각과의 엄청난 의학이 발전이 됐겠죠. 이제는 다시 불러 모아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각 발전된 과를 새로 불러 모아서 퍼즐을 다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얼굴의학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은 이미 안과, 이비누후과 치과, 피부과 등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굴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얼굴의학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러 모아서 얼굴의학과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이라는 오히려 큰 개념을 알게 되는데 얼굴의 가장 큰 개념은 감각기관이라는 것이죠. 방금 얼굴이 감각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데요. 이 얼굴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통찰의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뇌를 가지고 생각하는 생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팔다리를 가지고 어, 표현을 하는 표현기관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입력, 사고처리 하는 생각과정, 그리고 팔다리 얼굴 표정을 가지고 하는 출력, 입력, 처리, 출력 이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다가 나가는 이 에너지 흐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에너지도 어, 감각기관을 이용한 인식심리, 생각기관을 이용한 기억심리, 그리고 운동기관을 이용한 표현심리의 어, 이 세가지 심리를 알게 됨으로써 마음이 어, 들어오고 머물렀다가 나가는 이 마음의 에너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똑같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갖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모두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인식을 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이 새로 받아들인 인식, 이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이 계속 연속이 되면 인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합 과정을 거침으로써 얼굴에 대한 통합 과정을 거치면 얼굴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얼굴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통찰의학을 우리가 새로 재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형의학의 각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화, 유기화, 연결화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인연화인데요 통찰의학은 어, 어떤 하나의 원인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얘기냐 면 어, 서양의 학은 씨앗 자체가 원인이라고 딱 지목을 한다면 통찰의 학은 씨앗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것이 과에 들어가야지 식물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 밭을 간접적 원인으로 봅니다. 결국 아무리 균이라는 씨앗이더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은 균이 자랄 수 없듯이 어, 씨앗이 심어진 이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밭을 간접적 원인이라고 하고요. 씨앗과 밭만 있어서는 안되고 어, 공기도 있어야 되고 어,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환경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씨앗이라는 직접적 원인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 원인 그리고 시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야지 어 결국 씨앗이 자랄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에서 자랄 수도 있고 어, 위 상태가 좋으면 그 아무리 주입하더라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인연화의 통찰의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통찰의학의 관점은 어, 통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떤 사물을 어떤 인간을 어떤 질환을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까이 유기적인 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우주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관점에서 다볼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소립자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과 인간은 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를 보면 전엽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후엽은 남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중간엽은 환경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나와 남과 환경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뼈를 보자면 뼈 자체는 나의 것이고 그 미네랄은 토양이 있던 자연의 것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음식으로 들어와서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얼굴이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몸의 운동기관과 처리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인간은 뇌하수체 호르몬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은 자연을 토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뼈에 있는 미네랄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 또한 우주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구의 오염농도와 우리 몸의 오염농도가 똑같이 점점 오염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 우리 몸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구의 한켠에 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이 생각한다면 내, 내 몸이 점점 오염되더라도 그것이 내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야기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의 단말기일 뿐이고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몸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 몸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쌓임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쌓임,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낮밤이 바뀐다든지 식습관을 불규칙한다면 그 쌓임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몸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지만 나쁜 것을 보고 쾌락을 즐긴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더더 더 중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바른 생활, 바른 식습관, 바른 정신이 결국 자기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꿀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이런 통찰 의야기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